저희 마을반들기 전국 네트워크의 공동 운영위원장 위주를 하면서 강명 마을반들기 지원센터의 센터장 위주를 합니다. 네, 고산동 센터장님, 오늘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네, 우리 마을반들기 전국 네트워크의 이야기를 어, 어떤지 시작했고, 어떠한 어떤 모임인지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고요. 박수를 보내주셔면빠영합니 <웃음> 빨리 나오라고 하씀습니다 시간을 줄이기면 저희가 네. <웃음> <웃음> 정말 놀랍게 아, 4 8일만에 처음으로 말하는 이 네트워크라는 우리의 소개를 PPT를 통해서 발표하게 되는 대관리 역사적인 입니다 네, 사실 첫 번째는 아니고요 어, 내내 그 대화 보임에서 네트워크를 PT를 소개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구두로 2개를 드리기는 한데 어, PT는 이번에 유리사 때문에 이번에 와서 한국의 네트워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일찍 일 만들겠다는 분이 세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말하기 전은 네트워크 이의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 하고 특히나 이번 주제가 네, 또, 이고, 이래서, 저, 어, 잘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료집을 준비하기로, 제가 계획을 잡았었고, 여기도 이제 자료집을 준비할 때, 빨리 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고, 자료가 하여튼, 어제 저녁, 어제 저녁 오늘 새벽 2시까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다 출연을 는데 인쇄를 못했고요. 어,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자료까지 해서 파일 올려드리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조금 전부터 정확하게 연결되면 소개가 나오는 시간부터 인터넷으로 생방송 됩니다. 저희 그 매번 대화 모임을 할 때마다 발표 내용은 인터넷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4개월 정도 후에는 녹화된 내용들이 편집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들이 모자라서 최근에 편집해서 올리는 경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긴 한데요. 내용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경남 지역의 사례가 우리 두 국지가 발표되기로 되어 있는데 주 늦거나 못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중 일이 생겨서 대단히 많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연락 주고 상황도 원래 계획표라고 지금 쯤 도착해야 되는 시간인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중간에 진행된 연락들이 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간디 전공 네트워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 이 밑에 카피는 새로 쓴 겁니다. 계속 마을간디 전공 네트워크 어떻게 소개할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있 고소통을 읽는 개인들의 열린 관계망이 <웃음> 표현을 했는데, 어, 이 부자의 거의 대부분 네다 말막기 전문 네트워크는 무엇을 협악하는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모임은 개인 대학으로 참가하는 개인들의 관계망입니다. 기존의 말막기 전문 네트워크는 어, 여러 번에 걸쳐서 운영과 중단을 반복해왔는데요. 2010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네트워크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개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오실 수 있고 연구자가 오실 수 있고 농구가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인이랑 체크해을수 있는 일런 이런 의미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마을 점대는 신규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트위만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회원은 어, 작업을 하고 있는 저가 지금 있는 상황 회원은 어느 상황이고요 밑에는 페이스북에 그룹과 페이지를 별도로 같이 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 어, 이후의 이야기들이나 다른 네트워크들과의 공지로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룹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카페와 트위터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다음 카페는 작년 말부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초기에, 말하기 전국에서 2001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주요한 분과 아닌 다음 카페를 통해서 정보들을 발신을 했었는데, 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포탈들은 이명으로 올라가게 있죠 닉네임으로 올라가게 되어있어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말만 들기는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뭔가 추천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나카페의 현대 시스템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들을 거쳐서 어 3년 전에 회의자기로 열정을 했고 작년까지 자료들 중에 남아있던 자료들 때문에 주행이라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년간 수행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말만 들기 전부 대처에 어, 4대 원칙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한다, 엮어가고 이겨낸다, 모는은니다 가지고 맞춘다, 라고 하시는 4대 원칙을 잡고 있는데요. 어, 이건 뭐, 뭔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어, 장 수원 대 네. 도론대 때 말하는 정려토리아가 팟프레스 만들었을 때 팟프레스의 기본 기조로서 잡아 나왔던 배웅들입다 그래서 어, 그게 누구이든, 그리고 그걸 뭐라 고 부르다는,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색깔이 어떠한 상관없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모든 그룹들을 지지하고 응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 저희 페이크룹스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 가장 극좌에 그 해당하는 그룹 정체성향을 가지그있부터그우에 해당하는 정체성향을 가있그것까지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는 다한 번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진짜 응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엮어갖고 이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 내 네, 네,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을만들기라고 단한 번도 부르지 않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마을만들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뭐라고 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생활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마을들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엮어가고 이어갈 수 있게 끔퇴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읍을 압는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어, 지역마다 사실은 대단히 많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모일 같은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과들을 어민를 그리고 노하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작업들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 가지고 갖는다 라고 했는데요. 지역 내에서 대부분 한명 대신 두 세명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지역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하나하나 다져서 묶어 가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다시 갖추어가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이 마라마디, 마라마디 정문에 또 서광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네트워크인데요, 일단 마라마 정문 네트워크는 법리적을 갖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뭐, 인정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등록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구성만들로부터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로많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누가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 만들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줄 것이 말 만들기 사업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뭔가 지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야 뭔가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것에 일체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받지 않겠다, 법인격을 갖게 되면 뭔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실전의 시스템이 만들어 거예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 내에서 뭔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풀어놓고 좌우를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 철학부분에서는 시장적인 세계화에 맞서는 공동체 의 세계화 부분들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정 대통령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2001년도 8월 구역에 대전에서 많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던 그룹들이 모여서 뭔가 함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로 연구 어, 역경에 존재하는 활동가들이 뭔가 이야기를 했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선배들몇분 됐긴 했는데 저도 그 모임에 직접 참가했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기에 노인에 대한 철학과 고민들이 개인들의 네트워크들을 지향을 해왔고 그것을 끌어가는 경험에 대한 것들이 그것을 최대한 살려보자 라고 하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또 2004년 8월 무렵에 필살 아카데미가 중심에 대해서 대화모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어, 대화모임의 말 만들기 네트워크 대화모임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쓴 것이 아니라 필천아카데미 내에서 대화모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중에 말 만들기가 한꼭지로 진행되었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 필천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사라지긴 했는데요. 어, 검색을 하시면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론했던 이야기들이 PDF 파일을 책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어, 책을 묶어았지 d 파일을 보여줘서 어떤 고민들을그 당시에 했을지 게 보실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그해 어, 12월달에 말만드리기전 네트워크 출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전국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냥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자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단 저희는 요그룹까지를말만드리기세대로 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판매 인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여기에도 이 모임에 참가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2006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2월이라고 써봤는데 어, 지방 이제 지금 현재는 지속하는 발전 협의에서이을 갖고 있지요. 어, 지방은 지방위재, 제 당시에 지방은 제 중에 중심으로 어, 말만들기 네트워크를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각국단위도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거버넌스 조직이 네트를취하고 있었던 지방의제였는데. 마을 난들기 네트워크의 모임들과 함께 전북의 중앙의제 조직들이 함께 만들어서 정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선언하는데요. 이당시가 어떤 시기일까 하면 농의 정권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마을 난들기와 관련돼내지는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내놓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가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도 않은데 좋은 정책도 불구하고, 밑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제의식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전국 당의의인이가 만들어지면서 했습니다. 근데, 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 하나의 꼭치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 있고, 또 경험들이 풍부하게 사여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의제할 떡가은 중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영격에 집중해서 고민하고 있는 날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조직은 있는데 조직은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말하면 전국대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 전국단위를 다시 놀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만들어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네트몇년결돼서 가진 못했습니다. 2010년 10월 9일에 화성시에서 지금 우리 지금 우진 현재는 직관이 어떻게 되시죠? 실장님이신가요 네, 예, 예. 네. 저희 시장님이 어, 계시던 포도그락과 이거, 그, 중국식 가란, 중국식 이틀 전에 저희가 쳐들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약3 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적극의 한3 0명 정도가 모여서 이야기해 볼 것이, 이병각 어, 적극대입니다. 그 때를. 너무너무 외로워서 못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기존에 활동을 쭉 해오던 선별할동단에 있었던 선별할동단들은 내가 뭘 확인할 때 이게 제대로 갖고 있는 건지 계속 의문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게 네트워크를 보관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 있고요. 네트워크의 힘이 없으니 지금 현재 몇명 남아있지도 않으니 다 떠나고 몇명 남아있지도 않으니. 1년간 매달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모임을 강행해서 했었는데요. 2 0 1 0년 8월 달에 강령해서 뭐 아까 우리 또이장이 모셨는데 또 개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당 시에 아 80년 정도가 모여서고요. 그래서 그게 개기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매달 진행을 하자라고 했기는 했는데 사실 진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세명 모임도 있고 어떤 때는 네명 모임도 있다 근데 어쨌든 그에는 매달 모임을 이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어, 의제를 쫓아갔습니다 전국의 의제 대표들이나 사무국장을 쫓아가서 당신네들이 원죄가 있으니 책임지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원제가? 내 독이라고 그면 당신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전국의 독이었나? 그러니 당신네들이 그거를 만들어 달라. 자리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최하는 지역에서 숙박을 책임지는 원칙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돈이 없으니 가게를 가야 되겠는데 돈 없으니까 숙박을 책임지 주세요. 밥값은 우리가 들고 갈게요. 라고 하는 보일게요. 원칙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화 내 쪽의 운영 방식과 대화 보이주 운영 방식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에러를 내고 그것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주, 그러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그래서 뭔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인 거죠. 자, 아까 요 얘기는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운영위원은 3명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은 3명이 있고, 운영위원은 10명입니다. 1 0 운영위원장과 3명의 운영위원장이 있는데, 3명의 운영위원장은, 어, 네트워크 자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데 그 대표하는 걸 한번 써보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극 대 인사하는 것 정도가 아마 체그 대표하는 것일 것 같고요. 어 저도 아까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 운영위원회 조건도 나 이거 관심이 많아요. 이래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아무나 맞습니다. 대신에 1년에 3건 이상 무조건 참정해야 된니다3번을 연속으로 빠지면 자동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 빠져버립니다. 삭제되버리는 겁니다. 현재 협동사무국장들이 어, 지금 6분이 계신데요. 협동사무국장은 대화 모임들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위원장들이 여러 번 늘어나기만 했다가 작년부터는그 책임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임무국장은 그날의 대화 모임을 책임지는, 책임자 합니다. 그래서 뭘, 그, 이, 대장 삼국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더 많이 하라고 하는 삼국장이고요. 매달 책임 그 삼국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쪽 진행들을 해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매달 진행하는 대화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니다 이게 가장 큰 사업이고 가장 역전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마만들기전국대라고 하는 행사 올해는 9월달에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년에한 번인데요.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니다이두 가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요한 사업이고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진 공헌을 해보자 그리고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은 부서 다양한 다양한 그, 부서관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뭔가 지역들을 강화시켜 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고 뭘 만들어주자가 아니라 진짜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개념 만드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 좋지요. 지역의 정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대회는 발라디를 어, 대표하는 학습 및 교류 행사입니다. 어, 100% 학습을 위한 행사이고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과 제척들을 토론하고 보여주고 이러한 행사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2년 정도 쉬었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해 주겠다고 라 하는 지역이 없어서 주었구요. 어, 원래 올해도 사실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적국주의. 원래 마지막 날에 다음 개최지 높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목표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개최지가 결정이 나 있지 않았다가 적응에서 도움을 주셔서 적응으로 결정가 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내년은 10년이 되면 해인데요. 일단 올해에 살짝 그 불안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다가 일단 압력을 바로 놓습니다. 내년에 10년이니 시장에서 다시 시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압력을 놓려오은 사람인데요, 공식적인 어, 부분을못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신년이이 그러면 우리가 언제가 있으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답을 받아서 그래서 어, 뭐 마을 회관에서 뭔가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을 어, 진행해보자라고 하는데요. 어, 도시적으로 가니까, 텐트가 좀, 좀, 좀 커지고, 옵션적으로 가면 조금 작습니다. 작은 이유는 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해에서 어, 3년을 연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어, 숙박 장소는 노인회관, 마을회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댄스홀, 뭐 이런 데서 왔습니다 일단, 거기가 먼저 잡고그 다음에 이제 호텔방이나 여관방으로 갔는데 저희 집안은 호텔방이 없습니다. 아여인숙뭐 이런 데서 잡혔죠. 그래서 대화보연대 역시 마찬가지로 정자리가 그 있음 수준을 넘지 않게 그 조절하겠어요. 그래서 복부가 주요하게 목적이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주요하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실해보자 라고 하는 형태이고 물론 조합정부에서 내일 위 얼마든지 지금 꼭 나올 겁니다. 꽤 많은 이유로 모이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원칙들은 대들에게 받지 말자 라고 하는 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부터 8회대까지 작년가 서울에서 있었죠. 좀 진행되어 있던 <웃음> 이런 일이니까 보시면 이래 여기까지는 2007년, 8년, 9년까지 2012년을 으로다 버텨지 했죠. 장소를 못 통해서 그냥 쉬었던 뭐 기간이에요 물론 이때가 내초업이 서 있었던 시기입니다. 내초업이 복원되면서 동양대에서 복원되서 진행이 되고상 되었고 아, 대화보임입니다. 대화보임은 대화보임 뭐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수다 떠는 부분이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 여기는 사례 발표를 통해 수다 보인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저는 사례 발표를 핑계로 사람들들을 핑계로 수다 보인다 라는 고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오늘도 아마 지금 발표가 한두 개 퍼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이는데 어, 발표가 완전히 다 퍼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지난달에 했던 발표, 7달에는 또한 이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왔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자 모두가 공부한 작동이고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라꽤 많이 알려지고 나니,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 시장 군수님들이 와서 뭔가 우리 군에, 우리 시에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의사님들도 뭐 오시고 뭐 국회의원들도 오시는데 못따라고 어, 연락이 오데 전제가 있습니다. 다수 참가자중에 한마디를 뿐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어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도 꽤 여러 명 오셨다하셨고 방격에 대해서. 어, 기사님들도 꽤 여러 번 오셨을 때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전을 하지 않습니다. 매달 주제중심부에서 뭔가 이야기를 좀 바꿔라 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뭔가 중간지원 조직의 상급자가 지역의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여기에 와서 누구발대로 자지질하는병지대에서 그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아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업을 이러이러한 걸 했을 때 돈이 얼마 들어왔고요. 외부에 알려져 있 것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마을에서 이만큼 싸웠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지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국가 지원자식도 외부에 알려져 있는 이런 아, 식으로 들여다보면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이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손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지는 형태이고, 첫날은 뭔가 주제에 충심으로 한 발표와 토론들이고, 두번째 날은 어, 지역의 사례들을 답방하거나또 어, 지역에 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막 시작해 보려고 하는 데는, 지역에 공식이 진행했던 사례 없는데요, 당연히 없지요. 근 지역에 아름답고 멋진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여행하거나, 지역의 사례들을 둘러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하고 같이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뭔가 어, 초기에는 뭐 가족들하고 많이 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 일들이 많아지다고못 오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날도 일정을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토요일, 일요일 날 하면 공무원들이 못 오십니다. 저희는 말 만들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 뭔가 이런 자리에 공식적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숫자 끊고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일 날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루 정도는 그냥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금요일 토요일인 이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인 이유가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이유는 하루 정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심이 있는 동물이 생기면 내지는 지역의 풍광이 멋지면 하루 정도 더붙고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고 가세요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의도가 있습니다. 더뭐 여기저기 서이에 왔었고요 어. 질반이있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서고를 빌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화석같은 경우는 잡자리가 부족해서 차에서 절반 정도의 일원이 찼습니다 더욱 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고 수다를 떨고 이러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 뭔가 멋진 피치를 가지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일을 해보니 그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뭔가 머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육들을 다 살아있는 교육은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귀통에서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 후에 소위 말하면 공감하는 것들이 난 살아있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는 우리 고래는 나하고 우리 역사는 지금 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대서별 많습니다. 근데 뭔가 해보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소위 말하는 부흥의 노조로 진행을 합니다. 말과 비교, 적도사이 비단이 많은데요. 가서 말과 비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멋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비슷한 거기를 하고 있고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주제가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 매번, 특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매번 올수 없으니,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얘기할 때는, 저거 한번 가보자. 그래서 1년이든 2년에, 한번 정도의 관심 있는 주제가 이야기 되면, 거기에 가보자라고 하는 거서 주제들로 해서, 우리와 협력의 자비들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100% 활동가들이 보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뭔가 조금 좀 훈련되어 있는 마을 리더들이 리더들을 활동가들이 렇 활짝 들어와서 강제로 납치해오는 이런 경우에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의제가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의제의 담당 공무원이 뭔가 처음에 생생계에 참가를 했었는데 모여보려고 어떻게 재밌대 그래서 관련자들을 안내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여기 공무원들과 계신데요. 시흥시가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열성적으로 분위기를 몰아주셨던분게중요니다 그래서 어 여기저기 공무원들도 어 오시고 마을의 현장의 활동과 리더들이 함께 오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뒤늦게 연구자들이 나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면 연구자들이 뭔가 마을에다 자료 주세요 라고 하면 안줍니다 당연히 안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 와서 뭔가 제는 연구를 잘할것 같아 우리 자료를 주면 저희 뭔가 제대로 된결과물을낼것 같아 라고 하면 공부 어, 뭐 자료들도 원천 뭐, 뭐 자으로주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널려있어요 박사동무, 석사동분들 대신은 그 이후에 뭔가 멋진 계획들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료의 원들이 그냥 셈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일 거죠. 발표 자리에는 사실은 걸러져 있는 자료 자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다른 교육과 관련된, 아주 이위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교육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아까 방송이 나가고, 싶어, 실시간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모의자들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근데, 저게 저녁 10시가 되면 카메라가 꺼집니다. 그리서그 다음날 6시 정도까지 계속해서 토론들이 진행이 되는데요그 과정에서는 다라으로 어, 떻게 막혔어요. 어떻게 역사를 맞췄어요. 어떻게 땀 빠졌어야 되니까 다 나오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사람너희다 네, 네. 그래서 말하는 정부 대통은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읽고 사람을 통해서 철학을 읽고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내고 그 묶어낸 힘으로 지역을 변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그런 관계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의 열린 네트웍, 네트워크, 이스라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얼마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 면 지역마다, 지역 네트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주이고 뭐 오늘의 이야기도 사실은 지역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건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정부 네트크은 법인격도 없고 모두가 동일한, 동등한 <웃음> 그, 그, 협력체계를 만들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이 방식으로 일을 하면 일이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뭔가 가까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과 전국 단위 묶어서 일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를 수있습니데이 부분들이 시기가 변화하면 내 쪽의 운영 방식과 철학들도 변화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참가하셨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어집으 지켜가고자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인요더 어, 좋은 방법은 이런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거겠지요. 우리가 말하는이 지원센터를 이야기할 때 지원센터를 없어지게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아서 다 하면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질 거니까 지역에 많은 그룹들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되면 이 정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필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자리에서 저런 발표라고 이렇발 표현을 하는데 소개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발표를 통해서 가리키지 않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누가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누가 나랑 비슷한 것에 관심이있어려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로디 전국 네트워크는 어떤 사람이 전문가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 못해요? 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증빙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일체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난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만한 파트너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이는 자리를 가져드리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끝났습니다. <웃음> 그래서.